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스톱모드입니다 오늘은 진지하게 네이버 모드를 왜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무료 홈페이지의 장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 여러분들도 손쉽게 무료 홈페이지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모드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홈페이지란 무엇일까요 한눈에 보는 홈페이지의 제작 절차 홈페이지의 제작은 기본 크롬 브라우저 설치하기 홈페이지의 관리자 화면 이해하기 홈페이지의 기본 정보 입력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만들기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처음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부다 알려드리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진부해지기 때문에 한 목차 하나씩 하나씩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하게 강의라고 할 정도는 안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두란 무엇인지 앞으로 뒤쪽으로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 이래서 모드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되는 거구나 아 무료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왜모두를 써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조금 생기실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네이버 모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우! 네이버 모드란 무엇인가요 네이버 모드란 누구나 쉽게 무료로 만드는 홈페이지입니다 PC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에서도 쉽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편리하게 만드는 홈페이지며 모드를 모두 다 시작해 보라고 네이버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주소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하단에 주소를 남겨놨으니까요 그 주소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강의를 보면 아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한번 뒤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드란 사이트 등록이 가능하고 쉽고 조작이 편리하며 홈페이지 제작부터 운영까지 모두 무료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디자인과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쉽게 관리하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검색 등록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왜 모두 홈페이지인가 도메인이 무료고 호스팅이 무료고 PC 모바일 홈페이지를 하나로 할수 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등록도 가능하다 검색 등록의 경우에는 저희 스톱모드에서 구글 다음 네이버 검색 등록에 관련돼서 영상을 찍어놓은 게있으니까요꼭 보시고 검색 등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홈페이지의 효과 유지비가 전혀 없습니다 신속 제작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아난 빨리 하고 싶어 우리나라의 성격상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하는 성격이 많잖아요 그런 그런 성격에 걸맞게 만들어진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입니다 세컨 홈페이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요 이 세컨 홈페이지 란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시거나 티스토리 를 한다거나 일반 홈페이지를 사용하시거나 여러 다양한 채널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고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홈페이지들을 만들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작을 하는 기간 이전에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미리 검색 노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 홈페이지 또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또는 다른 좀 커다란 사이트들을 오픈하시면 됩니다 일반 큰 홈페이지를 오픈하기 기다려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악영향이 끼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세컨 홈페이지로 제작을 한 다음에도 일반 홈페이지 두개다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홈 페이지 무료 잖아요 무료기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하시면서 홈페이지를 꾸려서 나가시는 걸전 정말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등록 은 자동이며 지도 검색 등록을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의 사이트에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첫번째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다른 홈페이지 를 제작했을 때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홈페이지 제작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 제작 후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명 뒤에 골뱅이만 붙이시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네이버에서 검색노출이 됩니다 아 그럼 골뱅이만 맨날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골뱅이가 없어도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는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근데 왜 무조건 노출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 로봇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와 다른 홈페이지와 비교해서 아 이런 정보가 좋구나 이런 검색노출에 자동 로봇 검색 추출로 여러분들의 검색 결과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노출되는 건 아니더라도 노출을 거의 보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 네이버에서 받는 서비스를 네이버에서 노출시켜 준다는 거 그게 정말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 노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꼭 네이버 모드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미니 간판 라벨 스티커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 만들면 여러분들의 로그나 간편한 라벨 스티커들을 만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또는 여러분들의 가게 앞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많은 홍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모드를 사용하시면서 어, 내 사이트가 어떻게 노출되고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정말 모를 수도 있어요. 네이버 모드를 사용하시면 이 통계 기능을 통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많이 오고 어떤 연령대가 오고 그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은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통계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객층을 확인한다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계속 장점만 얘기 드리는데 정말 장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뒤에까지 하나씩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드 활용법 쿠폰 이벤트 여러분들 쿠폰을 만들어서 네이버 모드에만 적용만 시키면 여러분들의 쿠폰이 사이트에 노출이 되고 쿠폰 개수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일정 예약 관리 스케줄 관리도 여기서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어떤 사장님이 어떤 스타일리스트가 이날 출근을 안 한다 또는 오늘 가게가 쉰다 아니면 오늘 특별 메뉴가 노출이 될 예정이다 뭐 여러가지 방면에서 스케줄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 정말 무궁무진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러는 꼭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판매자 여러분들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기능입니다 뭐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연결하는 방법 왜냐면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를 제작하시면 네이버 스토어에 연결된 아이디와 같이 연결을 해서 모드 홈페이지에 계속 크롤링 돼서 노출이 됩니다 크롤링이란 게 무엇이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리시면 그 상품이 네이버 모두에도 동일하게 상품 목록들이 노출된다는 점꼭꼭 꼭 써보세요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이거는 여기 있는 상품들을 등록해서 여기 모두 홈페이지에다가 적용시키는 것도 정말 큰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스토어에다가 상품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에 적용된다는 점 꼭꼭 알고 가세요. 네이버 모드에서 네이버 톡톡 실시간 채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에 보시면 저도 톡톡 파트너 센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고객분들과 메신저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여기는 톡톡 파트너 센터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상담 이력을 남긴다든지 상품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노출시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스토어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톡톡을 한번쯤 은 써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는 시간들 보단 핸드폰을 보면서 인터넷을 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늘고 모바일로 보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건사실이세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가 모바일에 노출이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모드 홈페이지는 정말 네이버 PC 모바일 잘 노출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PC 모바일 둘다 따로 관리하지 않고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네이버 모드를 제작해 보세요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골머리 썩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만든 홈페이지인데 나한테 권한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에요 내가 만든 홈페이지를 누군가 권한을 주는 홈페이지 거의 찾아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이런 코드 디자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네이버 모두는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작한 뒤 선물하기를 통해서 상대방 네이버 아이디로 전부 다 권한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네이버 모두 선물하기 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상대방에게 선물하기를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수정 권한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한뒤 네이버 선물하기 를꼭 받으셔서 스스로 관리하시는 방법들을 익히는 거꼭 잊지 마세요 네이버 모두를 만드셨다면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활용법 중에 중요한 거 비즈 넘버 제가 전화로면아 이제 네이버 모드와 연결 중입니다 네 스톤 모드와 연결 중입니다 그런 알림문구를 받으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은요 그것들이 네이버에서 사용되는 비즈 넘버 라는 거예요 이 비즈 넘버 를 사용하시면 어떤 고객층들이 어떻게 전화가 오고 어떤 전화번호에 대한 것들이 전화 통화 시간이 길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키우시려면 분석과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시간대 연령대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짜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즈 넘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세요 한 번쯤은요 요즘에 SNS 안 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다 하나쯤은 뭐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등 정말 많은 SNS를 하시고 계실텐데 이 SNS에 대한 홍보 문자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모바일 주소를 보내서 여러분 다른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네이버 모드는 제작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두 홈페이지 활용법 인데요 여러분들이 뭐아 저희 이번에 오픈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지만 남겨주시면 여기서 확인한 뒤 여러분들에게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설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설문지를 네이버 오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문지를 작성해서 모두 홈페이지에 올린 뒤 그런 것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종 그리고 메뉴 그리고 어떤 다양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설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든 여러분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그런 니즈를 파악해서 어떻게 컨설팅하고 어떻게 고객층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를 고민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설문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모드에 대해서 장점만 정말 많이 이야기 한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장점만 얘기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꼭 꼭 네이버 모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단점도 있지만 단점, 단점은 단점 일반 홈페이지는 제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내 입맛대로 홈페이지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요 뭐 돈이 되겠지만 그돈 말고 그냥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일반 홈페이지가 좀더 자유롭습니다 네이버 모드는 약간의 규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만들 때 그런 약간의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약간의 규격이 있지만 오히려 홈페이지를 잘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규격이 되어 있는 거에 제작을 하는 게좀더 퀄리티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술을 잘하는 분이 백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너무 이쁜 그림이 나오겠지만 저처럼 그림을 잘못 그리는 분들은 잘 그려진 그림 위에다 덧대서 그리는 게 조금 더 멋진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홈페이지는 아주 잘 만들어진 덧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는 네이버 모드란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다음은 홈페이지 제작 절차 크롬브라우저 설치하기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 이해하기 홈페이지의 기본정보 입력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 만들기를 앞으로 계속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 전에 5분이면 홈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검색 등록하기 그런 다양한 영상들을 제 채널에 업로드 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는거를 하셔서 이 모두 홈페이지 말고도 일반 홈페이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사업이 많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톱모드였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